<웃음> 신박하지 않습니까? 유효한 제품입니다 이것은 혁신이다 Burn mil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입니다 저희가 한 2주 동안 아, 마감에 시달리느라 어, 지금 방송을 못 내보내고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아, 여러분들께 아주 그냥 신박한 제품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돌아왔습니다 Burn milk. 일단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제품은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유효한 제품입니다 룸을 완성시켜줄 수 있는 야, 룸 튜닝 제품인거죠 자 그런데 이룸트닝 제품이 지금 여기도 보시다시피 아, 좀 이런 식이에요 보통 이것도 제가 직접 저희 메탈 형님이랑 자작을 해서 만든건데 보통 저희가 이제 흡음제다 뭐 방음제다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소재들 판매되고 있는 소재들을 직접 사서 이런식으로 나무 틀을 짜고 거기에다가 마감을 해서 이런식으로 뭐 세워놓는다거나 아니면 벽에 건다거나 아니면 스튜디오를 시공할 때 애초에 벽 안에 집어넣어서 흡음 처리를 한다거나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제 집에서 음악을 들으시거나 혹은 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시공을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특히나 이제 전세집이나 월세집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내 집이라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이거 천년만년 이 집에서 살 것도 아닌 건 아닌가? 먹고 죽어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집에다 시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룸 튜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통은 이런 제품들로 많이 해결 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의 단점이 이런 제품들도 뭐이 방의 인테리어를 해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좀 고민들 많이 되시죠 그래서 룸튜닝제 라고 해도 접근 자체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 이스터 오크스틱 이라는 회사가 보통 이제 스튜디오 시공 이라던가 아니면 하이파이 룸들 이런데 시공 룸튜닝 이런걸 많이 다니는 회사인데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집에서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룸 튜닝제들을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탄으로 나온 게 스피커에 바로 받칠수 있는 마법의 고무고무 헨리였고요. 고무, 2탄으로 나온 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듀베시라는 제품입니다. 뭔데 이렇게 뜻만드리고 소개를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이걸 좀 차분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아, 차분하게 한번 야배 팔아 보려고 자 먼저 제가 하나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urn Mok 오늘 준비물은 앵커. 사운드코 미니입니다. 요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이지만 출력이 굉장히 센 녀석이죠. 책상에 올려두면 책상이 막 부르르 떨리고 얘가 막 통통 튈 정도로 출력이 굉장히 괜찮은 센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이라앤락통 흔히 볼수 있는 그냥 라겐락 통이에요 라겐락이라고 적혀있는 정품 라겐락 통입니다 이 정품이랑 아닌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넣어 볼 건데 자 넣기 전에 이게 저음이 너무 세 가지고 이게 넣어서 스피커를 틀면 이거 자체가 덩덩 울려버리기 때문에 제가 요 안에다가 약간의 처리를 하겠습니다 요게 오늘 소개해드릴 듀벳의 소재입니다 제가 살짝 잘라 오느라고 좀 거지 같아요 일단은 안에서 이렇게 덩덩 울리는 그런 소음은 이걸로 1차적으로 조금 잡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져온 요것은 흔히 방음공사에 많이 쓰이는 폴리에스테르라는 소재입니다 이게 뭐냐면 벽 안에다가 이 폴리에스테르를 넣고 공기층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흡음과 차음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음악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좀싼 저렴한 시공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이거 흔히 많이 볼수 있는 방음 소재고 이거 방산시장 가고 막 이러면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싸게 많이 살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음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방음 효과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볼륨으로 제가 똑같은 볼륨으로 한번 이걸 덮고 틀어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뭐 조금 소리가 먹먹해지기는 했는데 방음이 좀잘 됐다라고 느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흔히 이거를 더 두꺼운 거를 쓰거나 뭐 두꺼운 거를 더 여러 겹 쓰거나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겹더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번에좀더 두꺼운 거 두꺼운 거를 이렇게 올려서 여기 두께 차이 이렇게 보이시죠 두배 정도 지금 두꺼운 재질을 이렇게 얹었어요 자이렇게해 가지고 한번 또 들어 볼게요 두껍게 한번 겹쳐서 써봤는데 뭐 지금 이 상태에서도 아, 방음이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라 느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먹먹해지고 소리가 좀덜 새어나오는구나 라는 느낌 자체는 조금 있는 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듀벳의 소재 이 마법의 소재로 한번 똑같이 입구를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 비하면 굉장히 얇죠? 이건 그냥 뭐 여름에 쓰는 혼잎을 뭐이 정도 얇기로 굉장히 얇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제가 이렇게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면 지금 열었을 때랑 덮었을 때랑 차이가 지금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들었을 때는 꽤나 차이가 확확 변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 폴리헤스테레에 비하면 굉장히 얇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두꺼운 걸로 덮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두껍다고는 하는데 어, 대략 한두배 정도 두께는 나와요 근데 지금 원래 것도 굉장히 얇았기 때문에 지금 두께가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얇긴 얇습니다 두 겹을 덮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었을 때 얇은 거한겹 덮었을 때 한 것까지 덮었을 때 짐박하지 <웃음> 않습니까? 지금 다시 비교를 위해서 이 정도 두께의 폴리에스테르를 덮었을 때와 이 정도 두께의 지금 신소재를 덮었을 때이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다시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열려 있을 때 요만한 두께에서 지금 이 방음력이나 흡음력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여기 밑에 깔려있는 요것도 아까 제가 덮었던 소재 얇은 것들을 살짝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사에서 어, 소재 이름을 좀 밝히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아직 극비 사항이다 라고 해가지고 저도 뭡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두께에 비해서 두께에 비해서 굉장히 흡음력이나 방음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스튜디오나 이런 데 시공했을 때벽 두께를 정말 획기적으로 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시공 나갈 때 스튜디오도 스튜디오지만 아파트, 빌라 이런 데에 시공을 많이 나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빌라나 아파트 같은 데서도 뭐 혼자 개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하이파이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방 혹은 뭐 위아래 집 이런 데다가 피해가 좀덜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방 안에다 시공을 할때 보통 이런 폴리에스테르 쓰면은 벽 두께가 막 30cm, 40cm 이렇게 가거든요. 방 안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특히나 이제 천장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대부분 아파트, 빌라 이런 데 높이가 2m 40에서 2m 70 정도 나옵니다. 좀 높은 데가 2m 70 정도 나오고요. 좀 낮은 데는 2m 40, 2m 20까지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천장이나 바닥에 30cm의 간격들만 놔도 벌써 60cm가 손해잖아요. 그럼 2m 40에서 60을 빼면 1m 80, 1m 80이면 간신히 이제 머리가 달랑말랑할 그런 높이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은 방이 그렇게 낮아지거나 좁아지거나 하는 것들을 대부분 원치 않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소재를 사용해서 빌라나 아파트에 시공을 들어가면 층고 그 다음에 벽 두께 요런 것들을 확보를 해 가면서 방음과 흡음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흡음제 입니다 시공을 하란 얘기냐 아, 아니죠 안되지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이 소재를 가지고 커튼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런 커튼 <웃음> 커튼을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커튼을 이렇게 자, 둘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집에 ATC를 한 대씩 보통 저희가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작은 방들 기준 보통 이제 2m나 3m 정도 되는 방들에서 많이 쓰시는 스피커들이 어 6인치를 많이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6인치 스피커를 제대로 스피커 스탠드에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방진패드라던가 그런 차음패드 요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밑으로 퍼지는 저음은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퍼지는 저음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저음들까지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볼륨을 올리게 되면 꽝꽝 치는 이런 소리들이 옆방, 뭐 거실, 그다음에 옆집 뭐 창문 밖으로 막 세고 막 이렇게 되면은 바로 신고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놓고 뭐 스피커를 틀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게 되는데 이 커튼을 활용하시면 어느 정도의 그런 소음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음악 생활 여러분들의 음악 감상 생활 보장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흡음 소재로 만들어진 커튼 듀벳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듀벳 라이트 듀벳 스탠다드 그리고 듀벳 사일런트 이세 가지 모델인데요 라이트와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음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룸 튜닝과 뭐 방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계가 된 제품입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바로 지금 커튼을 달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업체로부터 받은 샘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한번 보시고 오시죠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린 이 공간은 베이시스트 강상태 선생님의 개인 작업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텐데 아, 헤리티지, CCM계의 BTS 헤리티지의 베이시스트 강상태 선생님이시죠 이 세션계에서는 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실력과 인품 동시에 인정을 많이 받고 계신 강상태 선생님께서 이 커튼을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튼 시공하시고 나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스피커 세팅도 한번 보고 이 커튼이 지금 룸에서 정확하게 잘 소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 보고 왔는데요 어, 강상태 선생님방에 있는 ATC25가 정말 <웃음> 작은 방에서 소리가 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밸런스 있게 잘 잡혀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직접 카메라를 들고 갔어야 했는데 <웃음> 아마 저희가 다음 영상 때는 뭔가 더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보여드린 작업실은 커멘트 K라고 양재동에 있는 그런 작곡가 크루가 사용하는 그런 룸인데요 거기도 각 방이 이렇게 커튼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K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인테리어적으로 아 일반 그런 작업실 분위기를 내지 않고 좀더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로 아늑한 분위기로 뭔가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시공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접 거기 가서 어떻게 시공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직접 다녀왔는데 이것은 혁신이다 너무 괜찮다 특히 작은 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코너에서 돌고 있는 그런 저음들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코너 트랩을 설치하려면 뭔가 이렇게 따로 시공을 하던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이렇게 쌓아서 설치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이 커튼을 살짝 각을 줘서 라운드 처리를 해서 코너 트랩도 해결이 되면서 스피커 후면과 그 다음 양측면 그 퍼스트 리플렉션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처리를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말 효과가 좋더라 직접 체험을 하고 왔고요 정말 좋은 부분은 뭐냐면 커튼을 좀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데드하다 그러면 커튼을 조금 열어서 빈 벽을 확보를 해서 약간 대대함을 줄일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대대했으면 좋겠어 그럼 커튼을 조금 더 닫아 가지고 조금 더흡음률을 높일 수 있다 야 이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라 점이 정말 대박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렸던 강상태 선생님 방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일반 가정집이에요 이 벽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시공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듀베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을 하셨는데 듀베 스탠다드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소재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흡음율이나 방음률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제품인데 듀베 스탠다드를 다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주름까지 이렇게 져 있는 상태로 방 공간을 만드니까 안에서의 룸 어쿠스틱도 굉장히 좋아질 뿐더러 이 ATC25를 굉장히 세게 틀어도 방 바깥에서 들리는 소음이 TV 소음, 생활 소음 정도로 들리게 됩니다 방음과 흡음을 동시에 만족시킨 굉장한 솔루션 거기다가 여러분들 사진 보신 분들도 물론 이거는 인테리어적으로 개인 취향이 많이 반영이 되겠지만 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웃음> 붙이는 것보다 훨씬 낫지 덕지덕지 덕지 붙여놓으면 나중에 이사 갈때 떼기도 힘들고 벽지 다 다시 뜯어내야 되고 힘들잖아요 특히나 자가주택이 아니신 분들이 이런 처리를 하셔야 될때 아, 정말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제조사에서 아, 우리는 지금 음향 업체고 그래서 이 듀벤 라이트나 듀벤 스탠다드가 저에게 정말 고심한 제품입니다 라고 했고 저도 많이 개발에 참여해서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아주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계속 제 참여는 했습니다만 주변 사일런트가 이게 좀 대박 상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방음에 특화된 제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재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무겁고 두툼해요 그래서 일반 레일에다가 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제 커튼봉이라던가 행거 이런 걸 사용하면은 충분히 매달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는 되는데 이 방음이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 같은 이런 음악 환자들 환자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많이 키우시죠? <웃음> <웃음> 층견 소음, 아이 키우시는 집들. 물론 이제 애가 뛰어다니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바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닥은 다른 처리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가 또 뛰어다니기도 하지만 소리도 막 지른단 말이죠. 와, 애들이 갑자기 막. 특히나 이제 원룸 사시는 분들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 옆방과 옆방 사이의 소음들이 벽을 타고 들어온다면 벽에 커튼을 설치하시면 되고 현관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온다면 현관문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간다 하시면 창문 쪽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손쉽게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고3 수험생과 함께하고 계시는 학부모 여러분들 밤에 이제 목이 말라서 물한 모금 마시러 가도 하, 까치발로 가야 되는 그 예민한 고3 수험생들과 함께 하시는 학부모분들 듀베 사일런트 쓰레 집에 설치하시면 tv 마음껏 보시고 음악 마음껏 들으시고 아물아막 많이 드세요 <웃음> 물만 드시겠습니까 뭐 많이 드세요 <웃음> 뭐든 많이 드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듀베 라이트와 듀베 스탠다드 그 다음에 듀베 사일런트 어,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마 근시일 내에 정식 출시가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한번 이 효과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당연히 이거를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특별한 할인 이벤트와 함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날 또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